어, 이프로시저 A를 호출하기 위한 호출 소스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아, 그림으로 볼 때도 훨씬 더 슬림하지 않나요? 중복된 기능을 굳이 각쓸 피, 각자 쓸 필요가 있느냐? 중복된 기능은 따로 별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면 좀더 낫지 않겠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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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프로시저는 우리가 보통 함수, 서브루틴, 자, 메소드라고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자, 스크래치에서, 스크래치의 예제를 통해서 어, 우리가 프로시저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아, 스크래치의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스크립트. 자, 어떤 걸까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달리면서 점프 회전 후 다시 착지하게 고양이가 막 달리면서 한 지점에서 점프 합니다 점프해서 여기서 회전한 다음에 회전한 다음에 다시 착지해서 어, 이런 동작을 갖는 스크립트에요 자 소스를 한번 볼까요 자 클릭했습니다 자 이벤트를 발생했구요 자 x와 y 좌표 즉 아,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죠 x 좌표 0 y 좌표 마이너스 80 자 x 좌표는 자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무대가 자, 무대가 있고요자여기자 x 좌표 음, 가운데 y 좌표 y 좌표도 가운데가 0인데 자 마이너스 80이니까 밑으로 내려와 있긴 한이 정도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자 무한반복하네요 모양을 모양 1로 바꾸게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모양이 두가지가 존재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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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15도 곱하기 24하게 되면 얼마예요 360도지 그쵸? 자 그러니까 360도 한바퀴 회전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회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0.5초 오초 동안 아, 원래 자리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80으로 이동하세요 라고 되있네자 우리 이것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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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기능 자 고양이가 아,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달리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자 여기 만약 위쪽 화살표를 눌렀으면 어떻게라 0.5초 동안 00 자, 위로 점프해서 15도씩 24번을 반복했다는 360도 회전이 되는 거고요 다시 밑으로 내려 착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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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모양 1에서 모양 이로 달리기는 이 기능밖에 없는 거야 자 점프는요 x좌표 0 y좌표 마이너스 80에서 어, 15, 자 x좌표 0 y좌표 0으로 점프했다가 이 점프 기능밖에 없잖아 위에서 점프 밑으로 내려오는 거자 그런데 자 초기 자 현재 고양이의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위치가 x좌표 0이고 마이너스 80이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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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에서 프로시저를 만들 때는 자 어디서 만드냐면 자 우리 어, 스크래치, 아, 스크래치 화면에서 왼쪽에 나만의 블록이라는게 존재하고요 나만의 블록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블록 만들기가 있고 자, 중간에 블록 이름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블록 이름은 자 우리가 쉽게 프로시저 이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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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가 어디라고? 응. 자, 달리기를 여기다가 추가하면요. 달리기를 어, 모양 1에서 모양 1로 0.2초 기다리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응. 자, 달리기란 이름의 함수를 정의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달리기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면. 클릭했습니다 초기값으로 갔습니다 자무한반복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뭐를 반복해요? 이 달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달리기 값이 이렇게 호출되는거지 어, 자 그럼 달리기가 모양이래서 모양이로 계속 걸어가는, 걸어가는 듯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 그러다가 아, 만약에 위쪽 화살표 키를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점프한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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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무한반복으로 하는 달리기로 정의가 되고 있잖아. 자, 클릭했을 때. 예. 자, 프로시저, 함수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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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고양이가 방향을 바꾸며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자, 추가 블록을 이용하여 고양이가 움직이, 움직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블록, 사용자 블록을 얘기합니다. 자, 추가 블록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아, 이름을 움직임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1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그리 움직이고 나서 0.2초 기다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야. 자 키보드의 각 방향키의 방향과 추가블록 움직임을 결합시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자 지금 고양이가 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자캣 플라잉으로 되어있죠. 자, 자 스프라이트 의 이름이 캣 플라잉이고요. 자 그리고 자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무대. 자 무대 이름이 뭘로 되어있습니까? 보드 예, 워크로 되어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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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를 선택하게 되면 자 지금 3시 방향으로 화살표가 보이고 있죠. 자이 화살표를 왼쪽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90도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10씩 무한 반복해서 움직여라. 자 왼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방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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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된 소스를 관리하기도 쉽고요 소스도 슬림해지고요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지보수도 쉬워지게 돼요 그래서 프로시저를 쓴다 자 함수에서는 자 프로시저에서는 아규먼트라고 하는 인자라는게 존재하고요 반대로 매개변수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자 인자는 프로시저 호출시 전달되는 자료에요 자 오른쪽에 아, 소스 보세요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자 제가 이동할 X좌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스프라이트가 묻는 거잖아 묻고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동할 좌표를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Y좌표를 또 물어보고 있고요 Y좌표 값을 대답으로 정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빨간 거 얘는 뭡니까 움직이기 빨간 거 얘는 뭐야 아 얘가 바로 함수 호출이라고 함수 호출 그러니까 프로시저 호출하는 겁니다. 자 호출을 하면서 자, 사용자가 입력한 x 좌표, 사용자 입력한 y 좌표 있잖아. 이 값을 움직이기라는 아, 움직이기 아, 그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한다고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수라고 한다고. 인수, 아규멘트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움직이기 움직이기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전달했으면 자 그러면은 이 움직이기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시저는 이 값을 받는 거잖아 그쵸 자 그것을 우리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수와 매개 변수는 같은 거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돼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자료를 인수라고 하고 프로시저는 인자로 전달되는 자료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자 사용자가 x 좌표 입력했고요, y 좌표 입력했고요. 그 입력한 x 좌표, y 좌표 값으로 움직이기 함수 호출해서 을 갔더니 자 이쪽으로 이동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초 기다리래. 자 이동할 좌표와 이동할 좌표와 자 여기 심표입니다. 심표예요. 이동할 좌표 이동할 좌표 x 어, x 좌표 값과 y 좌표 값으로 결합해라. 그리고 3차 동안 말해라. 자, 이 소스의 결과물이 어떨지 예상되십니까? 자, 우리 한번 해 볼까요? 자, 뭐라고 되었냐면 자. 자, 먼저 자, 사, 나만의 블록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움직이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시저 만들었구요자 그리고 x 좌표, y 좌표, 자 매개변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왼쪽 하단에 있는 자 number of text라고 되있죠. 어자 여기다가 x 좌표 입력하시고 자 여기는 자 매개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y 좌표. x 좌표와 y 좌표 값을 받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지죠 <웃음> 자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이벤트 클릭했을때 자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음자 이거를 지우고 갈까요 자 미안합니다 자 우리 스프라이트를 좀 어, 스프라이트를 자 다른 걸로 지우고 갈게 있습니다. 자, 무대는 그냥 두시고요. 스프라이트만. 음, 뭘로 할까요? 자, 우리 생줄 한번 해볼까요? 음, 아니야, 이거는 별로 안 이쁘다. 그냥 고양이로 하겠습니다. 야옹이. 자, 다시 한 번. 자, 블럭, 함수,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움직이기. 그리고 두 개의 매개분수 값을 받으니까 하나는 x 좌표 하나는 y 좌표 자,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클릭했을 때 사용자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나요? 어, 제가 이동할 x 좌표를 입력하세요.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고나서 뭔가요 아, 아, 아, 아, 변수를 만들었구나 자, 이동할 x좌평 이 스프레이트에서만 변수 만들고 하나 더 이동할 y좌평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동할 X좌표를 뭘로 정한다고? 대답으로 정할 거고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내가 이동할 Y좌표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이동할 Y좌표 값을 또다시 대당하, 자, 대답으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함수를 호출합니다. 함수를 호출해서 이동할 x 좌표, 그리고 이동할 y 좌표를 집어넣는 거지. 자, 사용자 입력한 x 좌표 값, 사용자 입력할 y 좌표 값을 음, 자, 프로시저에 전달해 주는, 자, 인수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초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말하네요. 말하네요. 자 뭐라고 말해요? 이동할 X좌표 값과 Y좌표 값을 말하고 있는 거야. 음. 자, 그러면 결합을 해야지 자, 어떤 것을 결합을 해요? 사용자가 입력한 음. 이동할 X좌표 값과 X좌표 값과 자 심표를 결합하고요. 심표 그 이동할 y 좌표 값을 결합을 해서 자, 여기다가 추가하면 이것을 2초 동안 말해라. 이동할 x, x 좌표 값과 아, 심표 결합 그리고 y 좌표 값을 결합해서 말해라. 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움직이기 프로시저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실제 움직이는 거잖아 어디로 움직여 x좌표 y좌표 값을 이동하라고 그럼 x좌표 X 값은 뭐예요 자 우리 이 라이 프로시저를 호출했던 그 x좌표 값입니다 y좌표 값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동한다고 자 무슨 말입니까 실행시켜 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제가 이동을 x좌표를 입력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x좌표 자 마이너스 80 이라고 할게요 엔터 자 그럼 x좌표는 자 마이너스 80 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이 저장됩니다 자 y좌표는 얼마? 자 y좌표도 마이너스 80 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자 마이너스 80로 으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80콤마 마이너스 80 나오잖아 이 값에 의해서 출력한 거라고 자 됐나요? 자, 다시 한 번. 자, 움직이기. 자, 얘가. 자, 얘다 제가 주석으로 넣어볼까요? 자, 움직이기. 자, 마우왜 이럴까. 움직이기. 프로시저 호출. 그쵸. 프로시저 호출하는 거죠. 호출해서. 어, X좌표 Y좌표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X좌표 Y좌표 값으로 이동한 다음에 자, 그것을 말하는 자 5초 동안 말하게 한번 해볼까 자 다시 시, 실행합니다 X좌표 0으로 이동하세요 자 Y좌표 0으로 이동하세요 자그 다음에 움직이기 자 프로시저 호출한 다음에 직접 이동합니다 이동했죠 그러고 나서 0, 0 5초 동안 말하는 거잖아 이 소스도 여러분들이 꼭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자와 매개변수 값에 대해서 소개한 거고, 자 매개변수에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뭐값 호출 방식과 네 참조 호출 방식이 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값 호출 방식은 인자 값을 매개변수에 복사해서 호출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값 호출은 자, 매개변수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값호출 방식은 인자값을 매개변수에 복사해서 그대로 호출하는 방식 즉 호출된 프로시전 내에서 매개변수가 변경되어도 원래 대응하는 인자값은 변경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참조호출은 인자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를 매개 변수가 참조하도록 호출되는 방식이에요. 자, 메모리 주소를 매개 변수가 참조하도록 호출되는 방식. 자, 값으로 호출하든 아니면 자, 메모리 주소를 호출하든 자,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 값과 참조 두 가지가 존재한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인자 매개변수 이런 말들은요 사실 어 C나 자바나 자 이런 언어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구요 실제 스크래치 에서는 스크래치 에서는 프로시저 반환값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시저 이름과 매개변수만 담는 절차 블록으로 우리는 프로시저를 구현할 수 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시저가 뭐냐 그리고 뭐, 매개변수로 전달되는, 이런 복잡한 반환값 기능이 없기 때문에, 프로시저의 이름과 매개변수만 담는 절차 블록으로 필요 프로시저를 구현하는구나. 자, 그래서 이 절차 블록은, 코드탭, 나만의 블록. 자, 우리 아까, 이런 프로시저를 생성했을 때, 나만의 블록 메뉴를 이용해서 생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왼쪽에 나만의 블록. 자, 블록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자, 이런 식의, 자,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프로시저 이름 입력하죠. 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매개 변수가 필요하시면, 자, 매개 변수 필요하시면, 자, 밑에 있는 것을 클릭, 클릭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자, 매개 변수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이기 프로시저를 구현하기 위해서 절차 블록을 생성하는 화면으로. x 좌표 y 좌표 값을 매개변수로 가질 수가 있다. <웃음>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구현했던 자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움직이기 프로시저 구현하기. 자, 우리가 앞에서 자이 움직이기 이 프로시저를 구현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움직이기 프로시저 자, x좌표 y좌표 값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인수로 받아서 x좌표 y좌표로 이동하는 그 기능의 자,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움직이기 프로시저를 활용하는 스크립트죠 자, 앞에서 보신 거죠 자, x좌표 y좌표 값을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있고요 호출을 통해서 x좌표 y좌표 값으로 이동이 되면 삼초 동안 말하는 그런 예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칙 연산을 구하는 자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하는 두 수에 대해서 사칙 연산을 계산하는 스프라이트 스크립트고요. 자이 스크립트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스프라이트가 사용자에게 사칙 연산 계산에 사용할 첫 번째 수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사측 연산 즉 더하기 뺄셈 나누셈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아, 입력되는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 수를 요구합니다 자 사용자 수가 입력이 되면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해요? 두번째 수를 요구하죠 자 첫번째 수 두번째 수가 자다 입력받았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할건지 뺄셈 할건지 곱하기 할건지 자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 자 사용자가 사측 연산 중 하나를 입력하면 두 수의 그사칭 연산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말하도록 출력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무한반복됩니다 자 이런 사칭 연산 계산하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시저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자, 사용자로부터 입력받는 거 사용자로부터 몇개 숫자를 입력받는 겁니까 두개 숫자 입력받는 거잖아 자 첫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한 값을 대답으로 집어넣고 다시 두번째 값을 입력하세요 값을 받아서 저장해놓고 자이 과정이 사용자 입력받기 정의하기로 별대 프로시저를 만들어 놓고 호출하게 되면 편하지 않을까 자사칭연산을 계산합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두개의 수를 가지고 이제는 선택을 합니다 더, 덜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곱셈을 하든 자 그러면 첫번째 수가 있을거고요 두번째 수가 있을거고 그것을 더하기 할건지 뺏셈 할건지 연산의 종류를 정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세번째 결과값을 말하는 프로시저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스크립트 소스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거야. 클릭 했을때 자 무한 반복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자 입력받는거. 사용자 입력값을 받아서 계산하는거. 계산한 다음에 결과값 말하는거. 그리고 다시 무한 반복하는거. 자 이렇게 함수 호출 세 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자 그럼 사용자 입력 받기 첫 번째 함수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사용자 입력 받기라고 되어 있는 프로시저고요. 자첫 번째 수를 입력합니다. 입력한 수를 뭐라고요? 대답으로 정한다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자두 번째 입력값을 대답으로 정했고. 자 그럼 어떤 사칙연산 계산을 원하십니까? 나는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연산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값도 대답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용자 입력받기 프로시저의 기능이라고요. 자두 번째. 자 그럼 사칙연산을 계산해야 되잖아. 사칙연산 계산. 자 사칙연산 계산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그리고 연산 종류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연산 종류가 자,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인수로 받은 그 연산 종류가 더하기 라면. 자, 그리고 오른쪽에 더하기 있죠? 자, 사용자 입력한 값이 더하기. 그리고 여기서 더하기 물어보고 있어. 똑같이 더하기 라면. 뭐라고 더하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자, 더하기가 다시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딱 함, 함수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더하기 볼까요? 더하기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웃음>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해라?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 계산 결과를 정해라 이 값을 어떻게라 여기서 불러오 있어요 자 만약에 연산 종류가 빼기라면 자 빼기라고, 와, 빼기라고 하는 프로시저를 다시 한번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빼기에 갔더니 첫 번째 수두 번째 수를 아, 빼셈 연산으로 계산 결과 값을 정하고 있다는 라 거지 곱하기라면, 나누기라면 각각 선택에 따라서 연산의 결과값을 아, 프로시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 연산 끝났으면 다시 한번 자 사용자 입력 사용자 입력을 오른쪽에서 받았습니다. 사칙 연산 계산을 지금 이 프로시저 호출을 통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이 뭐야? 결과값 말하기잖아. 계산 결과를 말하십시오. 자, 계산 결과 말하기 자 프로시저를 정의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계산 결과와 계산 결과 결합하기 자 이거는 내가 입력한 값이고요 여기 있는 빨간색 계산 결과는 여기 앞에서 계산 결과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잖아 가지고 온 값을 여기다 결합한 거야 계산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2초 동안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제 과제로 구현을 해보게 될 텐데요 자 어떤 거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코딩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자 여기 있죠. 자 얘가 스크립트고요. 자 얘는 그냥 함수들입니다. 프로시저입니다. 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 하겠게요. 자 얘가 클릭됐을 때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첫번째 함수 호출 사용자 입력하기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봤더니 첫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대답 입력하세요 대답 연산 종류 결정하세요 대답 입력하면 사진 연산 계산하기 이 두번째로 들어가겠죠 자이 값으로 또다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자 여기서 이 함수들을 호출하고 있다고 이 호출한 결과 값을 계산 결과라고 하는 계산 결과라고 하는 이 변수에 그대로 저장되는 거죠 <웃음> 자 계산 결과 자첫 번째 수두 번째 수 연산 종류 다 변수로 만들어 놓고요 입력한 변수의 값을 대답으로 정하는 거고 자다 다 입력이 됐으면 결과 값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자100 입력했습니다 두 번째 수는 자60 입력했습니다 자 연산 종류는 뭘로 하겠습니까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더하기 자 그랬더니 계산결과 뭐가 나와요 1 6 0이 2초동안 말하는 화면이 나왔죠 그렇죠 자, 이 예제를 4층 연산을 구하는 이 예제를 여러분들도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번째 섹션 병렬처리 입니다 병렬처리 자 병렬처리를 위한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이 있는데 먼저 멀티태스킹은 자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개념 자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보면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쓰기도 하고요 뭐 영화 보기도 하고 음악 듣기도 하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기도 하죠 자 이런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병렬적으로 이루어지잖아 자, 그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는 개념. 자, 그렇다면 멀티스레딩은 뭐냐?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실행하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자, 아래 한글에서도, 어, 자, 우리 웹브라우저로 갑시다. 자, 웹브라우저에서도, 웹브라우저 내에서 뭐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요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작업 가능하잖아. 즉 구글 크롬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또 여러 개동작할수 있다 그것을 멀티 스레딩이라고 한다고요 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 스레딩을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멀티 스레드 중에 하나만 오류를 범해도 프로그램 전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스레드들이 자원을 공유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실행중인 프로그램은 자신이 생성한 모든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종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이 약속이 지켜져야 병렬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스프라이트와 무대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각각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벤트는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잖아 클릭했을 때뭐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 뭐 A를 눌렀을 때 이게 다 이벤트라고 어떤 동작을 실행시키는 사건이 되는거죠 자 프로그램 실행창 상단에 있는 깃발 모양 클릭 마우스 클릭 키보드 특정키 입력 등이런것들이 이벤트라고 하고요자 당연히 스크래치는 이 이벤트마다 각각 대응하는 별도의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다는거죠 자 병렬처리는 스크래치가 이벤트에 반응하는 스프라이트와 그리고 무대에 행동하는 스레드를 생성해서 수행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서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스크래치에는 스테이지 무대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주체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무대 따로 스프라이트 따로 각각 우리가 액션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 처리라고 한다고요 자 이런 예제 한번 보세요 자개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서 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우리 이제 책에 고다지 19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자 무한반복하네 도구를 끝까지 재생하래 강아지 어, 강아지 소리를 끝까지 무한반복하래요자스페이스크를 눌렀습니다 무한반복하네요 무한 그러면서 고양이 쪽을 바라보래 그리고 고양이 쪽 산만큼 움직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클릭을 아, 현재 음, 아, 스테이지에 자 강아지에 강아지라고 하, 강아지가 있고요그 강아지가 멍멍 소리를 끝까지 재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a키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그 강아지가 멍멍 되면서 고양이 쪽을 바라보고 고양이 쪽으로 산 만큼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멍멍 소리도 내구요 고양이를 바라면서 움직이는 거이 기능이 같이 수행되는 거잖아 그것을 우리는 병렬 처리라고 한다고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그냥 오른쪽에 그림으로 쭉 표현한 거예요 자 개가 고양이를 쫓게 하는 예제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고양이는 야옹 소리를 무한히 반복합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두 번째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개는 멍멍 소리를 반복합니다 자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 고양이는 방향키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5만큼 이동하겠습니다. 개는 0.2초마다 이만큼씩 이동하며 고양이를 쫓아가겠습니다. 자, 고양이와 야옹이 자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있는 거고요. 자, 각각의 소리를 무한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옹, 멍멍. 자, 키보드에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방향키를 누르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고양이는 방향키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며 고양이는 오만큼 이동합니다 걔는 0.2초마다 이씩 움직이고 고양이를 쫓아 가겠습니다 자 그것을 소스로 구현한 겁니다 스크립트 작성한 거예요 자 오른쪽에 클릭했을 때자 초기 상태 설정 어 여기서 벌써 로시저 호출하고 있네요. 자, 얘를 호출하고 있죠. 자, 초기 상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크기 50%로 정해라. 스프라이트 의 크기를 50%로 줄여라. x 좌표, y 좌표 어, 위치 이동하고요. 90도 방향 보고 있네요. 90도 방향은 오른쪽을 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설정하고 나서 다시 무한 반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야옹 끝까지 재생하네. 그렇 고양이가 야홍 끝까지 무한반복으로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위쪽 화살표 눌렀을 때 오른쪽 아래쪽 왼쪽 눌렀을 때 어떻게 한다 어, 회전방식 회전을 하고요 어, 각각 방향을 바라보면서 5만큼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개의 개 스크립트입니다 자 앞에서는 고양이 스크립트고요자 이번에는 개 스크립트입니다 자 개를 클릭했을 때 초기 상태 자 초기 상태 여기 있죠 자 크기 정합니다 그리고 아 멍멍소리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두 아 가지 아두 가지 기능이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자 얘를 바로 병렬이라고 자, 무한반복합니다. 고양이 쪽 바라보고요. 이만큼 움직이고요. 어 즉, 멍멍 되면서 고양이 쪽 보면서 이만큼 따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어, 개 스크립트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거지. 어어 같은 기능이 동시에 실행되는 멀티태스킹 병렬처리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쓰읍. 자, 우리 예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다 없애고요. 자, 제가 고팅해 놓은 거, 자, 사, 음, 개가 고양이를 쫓게 하는 거, 자, 지금 보시면 고양이와 개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에 관련된 자, 여기 스크립트가 보이고요, 개에 관련된 스크립트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 개라고 하는 별도의 스프라이트를 추가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양이를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를 클릭했을 때 초기 상태 설정하기 자 초기 상태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상태 설정하기라고 하는 자, 프로시저가 여기서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크기를 50% 정합니다 즉이 고양이의 크기를 50%로 정한 겁니다 크기 50%로 정했죠 다시 10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원래 크기가 이거야. 원래 크기가 이거, 이건데, 자, 이 스크립트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잖아. 그 야옹소리 끝까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면, 네,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클릭하게 되면 5만큼 움직여요. 왼쪽, 위쪽, 아래쪽.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스크립트는 고양이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자 이번에 개에 관련된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자 개를 클릭했을 때, 예. 개가 멍멍거리죠. 어. 자 멍멍거리면서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병렬 처리라고. 자 그래서. 고양이와 개어, 개와의 각각의 스크립트가 존재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참조해서 직접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에는 추가되는 변수가 없습니다 그 프로시저만 만드시면 <웃음>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실습또 하나 자 드럼 연주에 맞춰 어, 춤추게 하는 자 예제인데요 자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드럼은 연주되지 않고 소년은 춤을 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만히 서 있는 상태예요 자 연주하지 않은 드럼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드럼 연주가 시작되고요 소년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연주 중인 드럼을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드럼은 연자 드럼은 연주를 멈추고 소녀도 춤을 멈춥니다. 자 이의 과정을 두번세번 번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자,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없애고 어. 자 드럼 연주에 맞춰서는 하 자 지금 스테이지에 스테이지에 여자 소녀가 있고요자 그리고 드럼이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했을 때 아무런 동작을 안하고 있어 그쵸 자 클릭했을 때 초기 상태 뭘로 되어 있습니까 초기 상태 지금 프로시 프로시저 호출하고 있잖아 자 밑에 초기 상태를 보시게 되면 x 좌표 y 좌표 값을 이동하래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위치에 여자의 위치가 x 좌표 마이너스 150 y 좌표 마이너스 40 그래서 이 위치에 있는 거라고 자 그것을 모양을 뭘로 바꿔라 이 g 댄스로 바꿔라 즉이 여자가 춤을 추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바꿔라 자 초기 상태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습이 이 g 댄스 A의 모습이에요 그렇죠자 그리고 나서 무한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합니다 자 드럼 연주중이 거짓이냐 그러니까 거짓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야 자 드럼 연주중이 변수로 만들어져 있고요 드럼 연주중이 현재 거짓입니다 거짓까지 반복하는 거야 다른 모양으로 바꾸자 다른 모양 자이 댄스에 자이 소녀의 다른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모양들 모양을 바꾸래 이것을 연속 동작하게 되면 춤추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모양을 계속해서 바꿔면서, 바꾸면서 무한 반복 시작해라. 자 다시 한 번. 자 현재 초기 화면에서요 드럼을 클릭했습니다. 참이 됐죠. 자 그리고 드럼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게 되면 아, 멈추는. 자 그러한.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드럼에도 자 드럼에도 이런 자 스크립트가 있어요. 자 클릭했을 때 초기 설정 설정합니다. 자 드럼의 위치 설정하는 거고요. 자 드럼이 거짓으로 처음에 정해지게 되고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즉이 드럼을 클릭하게 되면 참으로 바꿔주고 연주를 멈출 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 조건에 따라서 값을 입력해주게 되고요. 자 연주, 연주를 멈출 때 실행해야 할 작업들을 수행하기 을 위해서 자 여기 프로시저 정의하고 있고요 정의한 것을 그대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드럼 연주중 그리고 무한반복해라 계속 드럼을 쳐라 반복해라 자 그리고 드럼 연주중에 참이 아니라면 연주할 때 실행해야 할 작업들 밑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바꾸고 모든 소리를 끄세요 끄세요 그러고 나서 아, 이 과정이 다 끝나는 거죠 자 소녀의 스크립트와 드럼의 스크립트 같이 있어야지만 결과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녀의 역할이 뭐냐 소녀를 클릭했을 때 나타난 결과물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소녀의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드럼을 클릭했을 때 그럼 드럼이란 스프레이트가 작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드럼을 클릭했을 때 드럼을 음, 또다시 두번 클릭했을 때 거기에 행동하는 스크립트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어 추가해야지만 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이 소스를 참고해서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자 내용 알고리즘 네 가지 있고요. 자 드럼 연주에 맞춰 소녀를 춤추게 하는 초기 설정하는 거죠 자 얘는 자 드럼에 관련된 스크립트입니다 드럼에 관련된 스크립트 그쵸 자 이거는 자 소녀의 스크립트예요 그러면 앞에 우리처럼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웃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 실습해야 되는 것들은 자 별도로 자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 어 별도의 과제로, 어 과제로 제출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테니까 구, 구글 클래스룸 확인하시고요 자,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칩니다